안녕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래, 알또 네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어,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은 것 같더라 그러면 나는 고등학교 때 어떻게 진로를 정했는가 하는 얘기를 한번 할까 그래 나는 어, 원래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안 했지 그러다가 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이제 어, 분위기들이 어, 대학을 간다 입학원서를 쓴다 어느 대학을 가야 되냐 이렇게 분위기가 다 무르익은 그때인데 나는 그렇게 성적도 독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할까 나도 고민이 많았어 근데 이 생각은 했지 나는 성적이 나빠도 무조건 서울대학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는 못 간다 왜 그러냐 면 우선 제일 좋은 학교고 그 다음에 등록금이 국립학교기 때문에 아주 싸아 근데 미술대학 가겠다는 생각은 왜안 했어? 그런 음, 생각 했지? 미술, 미술 선생님도 미술대학에 가기를 좋아 원했지. 근데 집안이 가난했으니까 미술대학 가서는 밥 벌어먹기도 힘들겠다는 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예 그런 생각을 안 했어. 음. 그리고 집안이 물론 가난하니까 서울대가 아니면 집안 아마 다른 데 무슨 좋은 대학 시험 쳐서 합격이 돼도. 결국은 다니지 못했을 거야. 음. 그래서 이제, 담임선생한테 가서, 어, 그 얘기를 했지. 저는 서울대학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담임선생님이 도대체, <웃음> 어울리지 않는 얘기라니까 한숨스럽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내가 워낙 굳건하게, <웃음> 나는, 어, 재소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꼭써주세요 근데 담임선생이, 결국은 나한테 타협점을 내놨어. 아니, 어느 대학을 가기를 원했던 거야, 서울대학 중에서도? 나는 무조건 서울대학이면 된다는 생각이지. 아. 우선 서울대학이라는 그 자체가 좋고, 아까 얘기했잖아. 아, 근데, 음. 그러면 당신이 그때 이과반이었겠지? 이과지. 그러면 은 서울대학 중에서도 이과대학, 공과대학 뭐 여러 그 의과대학 저 이과가 음. 많았는데 <웃음> 그 성적이 안 됐었나 보지 아예 나야면 의과대학이나 공과대학 같은 건 그건 뭐 도저히 에, 불가능하고 어 하여튼 담임 선생님이 나한테 제안을 하셨어 그러면 내가 원서를 써 줄테니까 두말 말고 그 걸로 가라 음. 이렇게 써 주신 게 뭐냐면 사범대학교. 지구과학과야. 음. 그러면 사범대학 중에서도 왜 지구과학과냐 하면 선생님 말씀이 이 과는 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음. 더 쉬, 다른 과목보다도 더 쉬울 거다. 그래서 어쨌든 써주시는데 내가 이 선생님이 써주신다면 어디라도 가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원서를 써가지고 어. 냈지. 어. 그래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험 때가 다가오고 그러니까 어,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준비했겠지. 를 근데 그 당시에는 음, 지금처럼 수능 시험이 아니지. 그렇지. 어, 각각 자기가 지원을 학교에 그렇지. 찾아가서 그랬어요. 거기서 시험을 치는 거지. 근 이제 어. 성적이 나쁘니까 어, 항상 마음은 불안하고 그렇지 근데 내가 제일 그나마 빠른 시간 동안에 올릴 수 있는 그냥 뭔가 생각했는게 영어야 영어. 영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 영어 단어장은 다 있거든 왜 그러냐면 참 영어 선생님이 철저하게 영어 수업시간마다 꼭 단어장 조사를 했어 음. 단어장에 준비를 안 해오면 은뭐 이거 맞는다든지 그런 바람에 철저하게 단어는 써왔거든 음. 새로운 단어 음. 음.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모은 단어장이 있는 거야 음. 이단어장에 단어만 일단 다 외우면 기본적으로 영어 시험은 어느 정도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생각한 것이, 시험 치르기 바로 전날 밤에, 친구네 집에 단어장을 싸가지고 갔어. 그래가지고 밤을 세워서 단어장을 외웠지. 근데, 워낙 타고보고 집중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생각하기에도 놀랄 정도로 거의 다 외우는 거야. 그게, 그 효과가 어느 정도냐 하면, 아참, 내가 아마 일생 동안 시험을 시험 때문에 잠안잔 것이 <웃음> 어. 시험 보기 바로 전날일 것이다. 어이구. 하여튼 대학에서 시험 볼때그 영어 시험지가 나오니까 가장 급한 것이 뭐냐면 내가 모르는 단어가 과연 얼마나 있나? 어. 이게 쭉 훑어보니까 안심이 되는 거야. 어. 거의 다 알겠는 거야. 와. 그러니까. 단어만 알면 어느 정도 어, 맞춰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참 생각대로 어느 정도 시험을 잘 봤어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나는 과목이 있는데 어, 화학이야 화 근데 나는 뭐 화학은 유난히 더 공부하거나 그러진 않았었는데 이상하게도 화학은 만점 받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저, 음. 모의고사 볼때 학교에서 그런데 대학 내 목표는 대학시험에서 화학은 만점이다 이렇게 목표를 정했어 그거 화학만 100점을 받아도 다른 과목이 조금 못해도 그걸로 커버가 될 테니까 그런데 시험 끝나고 봤을 때 100점이 안된 거야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화학 중에 화학사 한 문제가 나온 거야 근데 그거는 화학사니까, 역사니까, 그는못 맞췄지. 그래가지고 어쨌든, 음, 저, 대학에 이제 어, 합격이 됐어. 그래서 결, 결과적으로, 어,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지구과학 선생까지도 했지만, 그래, 알돌 어, 너는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아직 시간 여유가 많아. 그러니까 너무 고민할 거 없고 나는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도 내가 지구과학을 전공해서 지구학 선생이 된다는 생각을 전혀 해보지도 않다가 우연찮게 담임선생님 권고로 그렇게 됐거든. 그러니까 모든 일은하는게 그렇게 우연찮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아. 그래, 다음에 다른 얘기 하자. 자. 응. <웃음>